텍스트를 총점으로 변경해 주시고 총점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점의 값을 지우고셀 포인트를 다른 곳에 클릭해 주시고 총점을 클릭했을 때 총점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A3셀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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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 1세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Alt키를 뒤에 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채우기로 적어주겠습니다. 채우기를 가운데 정렬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채우기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아까부터 총점까지를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시고 다른 셀을 클릭해주시고 채우기를 눌렀을 때 노란색이 채워지면 정답입니다.